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혹시 지금 기농기촌을 준비 중이거나 생각 중이시라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농기촌을 준비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집 지으실 분들은 땅을 사는 게 힘들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는 게 힘들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사는 것도 힘들고 땅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전에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지역에 연고도 없었고 지역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 선정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보통 지역을 딱 한두 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범위로 잡아서 그 여러 지역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거리가 가까운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리가 먼 지역을 알아보게 되면 인정갈 때 그러니까 집이나 땅을 둘러보러 갈때 당일 코스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부랴부랴 숙박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알아보니까 농촌 체험도 할수 있고 아니면 숙박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한눈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웰촌이거든요. 웰촌이라는 뜻에는 웰빙농촌, 웰컴 투 농촌, 웰노우 농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을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기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웰촌에는 935개의 농촌여행지에 대한 여행정보, 그리고 농촌여행 추천코스,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행을 떠나거나 그 해당 지역을 알고 싶어서 내가 숙박 머무를 곳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이트예요 그러면 외촌 사이트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농촌 체험을 할때 같이 방문하면 좋은 관광지 맛집? 숙소? 그런 정보는 덤인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작가가 쓴 여행 이야기 코너도 있고 다른 분들이 써놓은 리뷰 정보도 있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도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농촌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장을 가야 되는데 집이나 땅을 보러 가야 되는 그데그 지역의 숙박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사이트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예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행 상품이나 숙제 같은 것들도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일 코스 체험도 많고 그리고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도 많아서 둘러보시고 내 일정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다닐 때 그렇게 숙박을 찾으면서 힘들게 찾았던 정보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들면서 기농기촌 준비 중이신 여러분들께 아,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기농기촌은 생각 중이지만 지금 당장 기농기촌을 할 예정이 아니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가족들 아니면 연인 친구들이랑 관심있는 지역에 체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숙박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구경거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 가족,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내용들이 많아서 한 화면에 다 담지 를 못해서 못 보여드린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외촌 사이트에 한번 다 들어가 보셔서 관심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한번 체험도 하시고 숙박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대그닥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